안녕하세요. J.I. 사운드입니다. 어, 오늘 입고 된 차량은 쉐보레 올란도 차량인데요. 오디오랑 내비는 정상 작동하는데 이 센터페이시아 오디오 컨트롤러 모듈이 이제 고장나서 입고 됐어요. 다른 샵에서 어, 수리 점검을 했으나 못 고쳐서 저희 J.I. 사운드로 입고 됐는데요. 지금은 제가 다 수리를 하고 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작동 안 되는 건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작업량이 많아서 동영상을 처음부터 찍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완료된 상태 시공 완료돼서 수리 점검이 완료된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디오 버튼도 제대로 작동하고요, 불도 이제 미등키면 같이 들어오고요. 자, 라디오 볼륨. 그리 루이스가. 루카 발명 리오드 와스 소스.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완벽하게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